이번 요리는 소고기 고추 볶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채살을 샀는데요. 얇기 때문에 이것부터 얇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썰어주겠습니다. 지금 오늘 부채살을 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썰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워줘야 합니다. 맛술 1 큰술 정도 넣어갑니다. 간장 2 큰술 정도. 고기를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전분안 넣고 하겠습니다. 고기가 워낙 좋고 싱싱해가지고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썰겠습니다. 꼭지만대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강. 생강 반드시 넣습니다. 마늘하고 같이 담아주겠습니다. 예, 홍고추까지 추가했어요. 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기름 좀둘려줍니다 파하고 생강을 넣습니다. 파, 마늘, 생강 넣습니다. 네. 자, 찰려 하죠? 이때 소고기 넣어줍니다. 고추와 양파를 넣습니다. 편고추를 가부수 안 넣으면 <웃음> 먼저 중간에 넣어줍니다. 편고추를 먼저 기름에 넣어줍니다. 기름세졌습니다 식주가 없어져죠 이렇게 작은 불로 하고 소금 약간 설탕 반술 치킨 소스 반술 고향분 조금 간장 아까 이제 울때두술 넣었는데 한술 정도 더 넣고 마지막에 마늘 조금 더 추가해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고기도조금릿이 완성됐습니다. 자,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소고기 그냥 구워서 드시지 말고 이렇게 가끔씩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요리죠?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